안녕하세요. 마스왕 t 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구독자 5만명 이벤트 선물 증정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은 여기 핸드폰에서 룰렛 하는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정하게 네, 추첨이 진행됐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참 제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에 그날 자정까지 달아준 댓글에 한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총 163분이 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많이 달아주셨지만 약속은 그날 저녁 자정까지였기 때문에 네, 자정까지 달아주신 댓글을 제가 대댓글로 1번부터 163번까지 넘버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대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룰렛 게임에 네, 1번부터 163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완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3등 추첨을 시작할게요 3등은 저희가 밴디지를 드린다고 했는데 두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디지는 어떤 분이 받으실지 자 그러면 돌리기를 해서 시작해 볼게요 돌리기 네. 첫번째 밴디지 받으실 분 139번 139번이구요 자 다른 한분은 50번 네 자, 잘 잡히죠 네 이렇게 밴디지를 받으실 분은 139번 그리고 50번 이렇게 두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등 2등은 택견 티셔츠인데요. 택견 티셔츠를 받으실 분두분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리기 두구두두두 48번 네 티셔츠를 받으실 분 48번 자 그러면 한분더 추첨을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두 135번 네 135번이 티셔츠를 받게 됐습니다. 139번, 50번은 밴디지, 48번, 135번은 택견 티셔츠. 네, 대댓글 확인해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그 당첨 경품이 될 텐데요. 우리 예법 택견에서 쓰는 바로 이 프로텍트 기어. 이거 정말 좋은데요. 네. 어, 이렇게. 반면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텍트 기어입니다 네, 이거 쓰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등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6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39번, 50번은 밴디지 3등, 2등은 48번, 그리고 135번 두 분이 택현 티셔츠를 받고요. 그리고 76번, 76번이 바로 이그 프로텍트 기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 어, 정말 마스터왕TV를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6만명이 됐을 때또 6만명 이벤트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